찍어주시고요. 예, 네. 아, 네, 네. 그 밑에 쪽, 아래쪽 해주세요, 아래쪽. 여기에서. 예. 그냥 아무 때나 찍어주세요. 예, 됐습니다.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. 네, 내려주고. 예, 됐어요. 그렇게 나오세요. 예. 네. 다음 차량, 정방향. 네. 노선이 다 절로 가는구나. 이런 식으 3번 백두국동입니다